2억 가까운 철골조로 보너스를 가져간다. 뭐 하면 땅 833평을, 이게 지금 2억 2,940만 원이에요. 땅이 뭐 평당에 뭐30 몇만 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가 3억 2,770만 2,2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최저가 비슷하게 혼자 들어가서 에이스 건설에 대해서 2억 3,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2억 3,100이 땅값이 아니고 철골조 값. 밖에 안 되는 것같아 여기에서 이제 뭐 한번 보세요. 유치권 신고액이 얼마입니까? 이 사건에서. 7억 200만원 유치권 신고를 하는데 이 양반이 참 정신이 계신 분입니까? 정신이 매출하신 분입니까? 아니 철벌도 우리가 보기에도 철벌이 기껏 한 2억 들어가겠다 하는데 7억원을 신고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뭐 어쩌잖아요. 여기가 농공단지 아닙니다. 농공단지 아니기 때문에 토목비 조작을 못합니다. 건축비를 갖다 7억 200만 원것도 말로 안 되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유치권이 있다는 얘기 같겠습니까? 유치권이 없다는 얘기 같겠습니까? 유치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2억 3천 100만 원에 낚시할 바대주식회서 에이스건설은 아주 잘한 거예요. 2억 삼천 요새 철골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철골값도 요새 시세로 보면 안 되는 값을 가지고 뭐 땅도 말이죠. 농공단 인쇄 안에 833평에다가 이또철골 이게, 이게 밑에 이 저기 뭡니까? 텃파기 해가지고 기초공사 다해놨잖아 이걸 갖다가 2억 3천 100만원 받았다 하면 그냥 줬은 거죠. 아주 운이 좋은 회사입니다.